연립방송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때는 네. 어,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. 뭐지?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. 만약에 AX 더하기 EY 네. 는 네. 뭐, 뭐가 있고 네. 그 다음에 또뭐 CX 더하기 네. DY 는 뭐가 네. 있다고 하면은 네. 어 c a는 아니 c 분의 a는 네 2분의 b 분의 p 아니 잘안보는데 이거고 네? 그다음에 아 이까 그러니까 이 이거랑 이거랑 분모했을 때 네? 이게 아니 같지 않다 이정 어, 오케이 아 <웃음> 고려 고, 고려의 기억이 났구나 어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이게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음 왜냐면 만약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